있다. 야 대한민국팀 주맨에다 조규성 소니 김대원 김대원 양발에다가 이 정도면은 허브에다가 음... 김대원 김대원 이건 팬심인가요 유상철 신진호 신진호도 근데 많이 쓰긴 한다 이제 사실 기송영 같은 경우가 좀 뭐라 해야 될까 속력이 너무 낮다 보니까 확실히 신진호 이런 선수들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근데 백승호라는 이런 선수들도 제가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. 신진호, 백승호. 그 다음에 홍철 같은 경우는 치면 이 4천억이잖아요 팀이 4천억 팀인데 홍철보다는 아무래도 이기재 선수를 좀 추천드리고 김문환 팬심이면은 좋긴 한데 김문환보다는 어 사실 김태환을 추천드릴게요 김태환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LM의 김대원 김대원 김대원보다 사실 여기 왼쪽으로 손흥민답떠 넣고 차범근이나 아니면은 황익찬 쓰는 추세가 좀 괜찮거든요 아 근데 급여가 꽉 차네 대한민국팀이 급여가 꽉 차는건 좀 신기하긴 하다 그렇게 되면은 괜찮을 것 같아. 그리고 지동원도 조규성도 솔직하게 나쁘진 않은데 조규성 느낌 조규성 아 조규성도 납배드다 근데 지동원도 사람들 많이 쓰긴 하는데 조규성도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 납배드 오케이 조규성도 납배드 이쪽 왼쪽 윈백이랑 그 다음에 김민재 시즌만 조금만 더 올려주는 쪽으로 하고 김대원이 급여가 좀 너무 높다 김대원 급여를 살짝 좀 내려주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 정도 하시면 될것 같고 아마 시즌 등급 챌린저 이시죠 오케이 이 정도면은 어뭐전술이라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다지 안 드려도 될것 같아 그 정도? 근데 사실 이 기재가 좀 많이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김태환도그렇고 그래도 이 둘보다는 속력이 엄청 빠르다 보니까 참고로 한번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요이 여기까지. 그 다음에 닉네임.